것 같아요 롤도 접은 게 없잖아 접은 게 롤도 아니고 인쇄한 것 같아 네 예. 예. 투표 용지가 아니에요 롤도, 용지가 용지는 하얀색 롤 일본만 그렇다는 거예요? 아니 다 전체가 그럼 말이 좀안 맞죠? 아니 다 같이 죠 <목> <목> <목> 이게 롤이 아니야 롤이 접혀 말려있어요 <목>